아와 이거 트트야 이제 안치 본데다 와 롱홀이다 와, 아 박신해 골프장에서 모자 안쓰고야 에브나는 도 된다 쓰면은 물모가 죽잖아 쓰면 안되지 자산 <웃음> 배아트인데 다산 배아트 생각보다 어렵다 위로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온다. 아니, 근데. 장이신데. 이어 네? 네? 아, 아, 왔나? 9%? 9%? 어왔나아니0 10%. 10%. 10%. 10%. 10%. 10%. 10%. 10%. 왔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 비오는데 설마 땡내고 막 했어요 그니까 <웃음> 태아준, 태아준다니까 왔지 김포로는 여기가 왔는데 응? 점심 먹고 오늘 아. 간 적이 없 태아준다니까 나가자골고 뭐. 이제 아버. 언니 갈 때는 어짜나? 갈때천지줄 아냐 누구도 한안 가주셨어요? 야, 설마? 아, 형님 진짜 <웃음> 그안 그래, 봤는데 아마 <웃음> 으쇼 해저드 팀수인다뿐이야 해저드 전략 좋네, 저 빨간 거 지금. 맞그해저 아니야. 해저아 해저드가 아니야. 해저드니저저드가니 어것린죠 이거 아 <웃음> 진짜 물 많네 다았어요다 갔어 이거 필요 없다니까 다다 이거 <웃음> 뭐 호수 공어이에요 어? <웃음> 사복은 바로 뒤에요 뒤에 내 내물, 물도 있네 내 물도 바라도 <웃음> 괜찮나? 바는 그, 평평해가지고 오르막 내리막이 없어 특히 바는 내리배 가 진해 진해 바가 내리배 가 인민사이피. 완전 진행은 창원이가. 네. 너무 무리. 창원, 창원 쪽제못다가제트가 <목상즈 목> 훨씬 나온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거기 완전 해 거리도 길고 거기는 막창 나면 공이 안 빠져 나와 사 없어서. 오. 공공쓸 음, 음, 많이 잡는 아라미르야. 아야겠다아라아라미가없 아라미르. 가 야, 웃섬이네. 그 근데 투어는이도 좋아하더라. 아, 나와서 이 그래서 안 돼. 여자도 좋한다고 블로그 본 나와서도 블로그 보면 되게 시원 걸리고 좀마다 아빠라 갔다. 바로 공도 어게고잘 나간다. 웃이 아니, 여 없으니까 아, 경사가 없으니까 아, 완전 평지. 메디고레 같이. 아니데왜 이렇게 떨어지지? 떨어지니까. 곧뭐준비뭐임이손에서4보여주는 어, 그런 거못 봤나? 못봤어요 많이 는데 양삼 이런 거생막라 이런 거. 나음나 거. 거. 아, 핀타는거잘 잘 갔어요. 데딱가운데 저 봐라, 저래, 저래 썼는데, 저래 듣어요 어? 아니, 그냥, 뭐, 멀리 가남라 뭐, 힘데이동자 뭐. 홀인 하는 사람 나도 홀름한번 아, 생 오지, 이도 홀리, 아, 거이 <웃음> 이거, 하고, 이걸 하고 같이 <웃음> 거야.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허리이에이 올라오는 거 이거, 이씨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걸이 이거는 허리눈으로계되고이글이는플라스안 되는 것 같더라고 맞죠 맞죠? 응리눈이이글이죠아핫이리가 어, 있어 그 근데 이 글로는 이제 안리눈지허리눈은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글 보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의미도 깊고 세어 웨이 레디 목표 하나 아버시아데알분들지아 하나 응, 알바아버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공버 진다 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 아.. 그 씨야 한타만 넓지도.. 그럼 해지도 그거랑 뭐..뭐라는데? 해질도 한타 먹는다이래바람이치더라 이게 더쪽팔구만레시파 <웃음> 되지 아이의 소떼는 었다네봐아리네리소떼입지아 <웃음> 소떼요.. <웃음> <웃음> <아라밀이에. 웃음> <웃음> <소통이 웃음> 근데 저 아마 우리나라 스킬쿨을 얼얼어가지고 이고 i n d e 아 이상하네 갑자기인 t 를못겠네아름이도소대만하니까꼭 뉴스에 또 나왔다니 <웃음> 그 동영상 그런 거못 봤어요 클럽하우스 그 포토 일턴 포토 리고고 완전 뺏겼는데 일턴 포토 <웃음> 와 넘겨줘 <웃음> 네. 와올라왔다올라왔다올라왔다올라왔다올라왔다 이거 1차 싸워 이거 이거이지이거 이야 이거이지 <웃음> 맛있어 아니 야또 처음 보는데 멋있어 뭐, 아 이걸, 이걸 안하 이제 성공해야지 응지 어. 전방 농이놈아이고그 <웃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얘기 나오네 그 농평지라서 바인데 초보도 좋다고 야 좋다 어. 네. 네. 네, 다하다 이거 이상아체 하체 잘돌 하체 잘돌다 하체 잘돌이 하체 잘많이하는거 하체 잘 아, 하체 잘 이거 하체 이렇게체거 하체 잘 이거 하보다이발이 이거 하체 이 생각만 하면찮리바찮아 괜찮아. 괜사아 괜찮아. 괜찮아. 났으면 이게아아이찮아이찮가 났으면 죽이는데 진짜. 나아괜아 괜찮아. 괜지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아고아기고이거아니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아고아 아이고, 아, 아 아이고, 아, 아, <웃음> 그래, 그래, <웃음> 아고아이 <레니>? 어? 어? 네, 내가 딱 때렸을 때 짜릿한 그 맛이 있어야지 왜 자꾸 <웃음> 다수 승부 이런 거 아, 있잖아 맞지? 아.. 아.. 희균이 나갔어 희이나어 아.. 계속 안되네 희균이 나 그건 이겨될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 됐을까? <웃음> <웃음> 이게.. 이게.. 아.. 나는.. 지겨야 아, 알았지 두 판만 치고 아.. 세번째는못 치겠다 아, 아니.. 내개 있어요? 어? 어요 내기 뭐가? 내기가가 아, 첫판은 썼지. 내가. 그래, 맞아, 5천 원이잖아. 어. 내가 지 허리가 아, 이 이래, 이래가 치고 아, <웃음> <웃음> 아니, 누가 뭐 미친 듯한데. <웃음> 내가 부상하면 나올까 싶어서 내가 백으로 메고 왔어. 아, 어, 그래, 아, 근데 요것만 치고 왔지. <웃음> 부상하면 나. 도영이 뭐, 허리에. 다시 들어 아쉽지, 세게도 맞추는, 뭐, 뭐, 뭐, 지 다섯 개 뭐, 뭐, 카비 너무 뭐, 뭐, 코스트코 뭐, 장이나 뭐, 뭐, 뭐, 야 돼. 아이고.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오전에 일부 일찍인 게한 12만 5천 원인다고 했지. 오전으로 보면 뭐, 계치 뭐, 캘리핑 14만 원이 새벽 6시 있 12만 5천 원. 일곱시 넘어가면 14만 원 할걸요? 야저 덕골프 하려고 했 17만 원 달란다. 계속 얘기하지 마라 지금. 집중해. 아 씨다. 계속 얘기해안 되겠다 우와, 음이야, 계속 우와, 이렇게. 아 안된다 은기야 이아아이렇게해 이것이 이것 내가 대신 친다 이것은 을 다시 아 아, 아, 아. 야, 요즘은 형님이 못 치는 게 아니고 형님들이 어. 치는 거야. 아니 옛날에 똑같이 치는 거 같기도 아예 리들이 이제 좀 많이어서 나가는 것 같아. 아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내가 이제 핸드 받아야 돼. 이거는 아니, 아 아니, 이걸로 이걸 안 친다. 내가 핸드 몇 대를 뭘누가 그래 이걸로 안친 이유가 뭐있 이제 핸드 받아. 내가 근데. 내가 앞하는 앞하몇개친줄 알아? 백0 1개 쳐다, 1 0개형님내 없을 때만 옷을 잘 치더라. <웃음> 보면 막, 이거 뭐지? 싱글도 내 없을 때만 하고. 진 <웃음> 니하고 별안 친하다, 이거. 대세기는 <웃음> <웃음> 네 <웃음> 아 여기가 는 항상 물이 온 거지. 막 이래, 이래, 자연스럽게 간 게. 누구야? 그림 하죠. 아. 대체적으로 이래 골퉁퉁해 뭐 <웃음> 야 이거 얘네가 찍어가면 편집은 누가 유감 제가 하죠 저 시간 아, 시간이 차, 되나? 한10 1시10 1 편집은 시간 10 10 10데 자막 0 10 1 은색 꽃은 언제 하는데? 뭘 올리야, 랑지? <웃음> 올리야, 지 지금 내 영상 편, 편집 지금 초안만 작업해놓고 지금 안 해놓은 게 지금 그래서 노력해요 나자. 어. 아. <웃음> 아. 어어는 요즘은 아니 영상 안 찍어.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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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일주일 한팀 같은데 <웃음> 나를 뭔뭐 알아보냐 이게 다 티납니다. <웃음> <웃음> 아씨 빗단 아니 저래 빗 마주죠 내보다 훨씬 더 멀, 멀리 날아. 내가 <웃음> 아, <씨. 웃음> <놀람> 드라이버 뒤떨어진다. <뒤디람 진짜 놀람> <웃음> 와, 씨. 힌트가 면안돼거이방좀 크면 은 화면 치도 이쁘게 나오는데. 꽉 찬다, 꽉 차. 아, 아직도 <웃음> <드라이프에 대해> <웃음> 뭐, 이리 알지, s 있어요. 아, 직도 있어요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미인사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운동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방보라이버 로무, 치 드라이버 로무. 드라 드라이버, 드라이버. 드 드라이버. 드라이버. 드라이버. 드라이 드라이버. 드라드라이이 드라이버. 그럼. 세계 이기의 많이 오는1 5입니다 참고하세요. 지 아니? 안 되지, 그럼 아니? 내가 어르봐다 파로 는데 그래. 야, 너, 그래. 어, 이렇게 놓아야지. 어, 오른쪽 어깨가 어. 대놓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니가, 어. 니가 지금 대놓고까지까지요까지가 지금 그러니까 네가 몸이 이쪽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봤을 때. 아, 고 어. 그래서 도우가 항상 뒤에 윙크 딱 하고 하잖아 그렇죠 하렇게잖아게 그렇게 고 왔잖아. 윙크 다고왔고왔잖고 왔잖아. 고 왔잖아. 아 윙크 다 하고 왔잖아. 하고 왔 그래, 하고 왔잖아. 윙크 다아아와크다 윙크 를 해주면 되네 윙크 은 <웃음> 아또 아. 하나 해 주시나요? 아. 있잖아. 아,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 원래 있잖아. 다 썼나. 뭐이아이 원래 악스트레이트아니다 근데 리부터 펼쳐 나는건 진짜 오랜만에 보네. 어 아, 아, 아, 아, 아. 오랜만에 아. 어제 배우의 안정률이 8 0 7%더라. 어제. 풀어, 네, 풀어. 어제 완전 다스 트레이트 yeah. 그럴 수가 있나. 맞죠 어제는 형이 얘기딱일자 여기, 여기 딱 떨어뜨릴게요. 그 고대로 딱 <웃음> 어깨나 돌이라 <웃음> 그러니까 그렇게 오 커져. 아네 라. 어 애랑 어. 네. 아. 어, 아. 아. 되나. 바 집에 개나 어. 어, 집에요. 어. 니다 아. 네. 네 됐어요? 등이 많아. 장난이다. 검은 거였습니까라고 생각했는데. <웃음> <웃음> 아왜 나서 갖거 현재 등 누나? 하인입니다. 아, 아아 어, 뭐, <웃음> <웃음> 이 쥐이... 막... 빠른 거. 어, 그걸 저한테 하게 써니까나머가다빠 거. 그시 내가 제일 려대 한개더 걸. over it. i 면 n 지한번 치고 143. I'm n o 치는데 r e if I'm not sure if I'm not 대 u r e if I'm 상 o t s 내하고 지금부터 스 o t 치 하자 지금부터 스 n o 치한 u r e if I'm 네 o t sure if I'm 지금 나 s 고스 e i 치 하자 n 한개 sure if i 아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대인배 난이걸맞은다 어? 야 임기야 이걸 맞은데 저 주워서 몰라 네? 뭐야? 이건 좀품이잖아네그 현대.. 뭐지? 이알알 R이 있어요 현대몰에서 얼마씩 어, 30일만인 것 같은데? 아하 아저 아, 가봐 저 투명이네 저것도 오! 음. 오! 뭐야? 넘었지? R이 있어야 된다 R이 뭔데? 아, 이 텐데. 키위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T, 아, 이 이거. 아, T,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러프라스. 러프라스. 러프라프 러프라프 중러잖아. 중러잖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거 아,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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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디바도만듭다 평균이 만듭니다. 천 아니, 평균한테 한타를 줘도 내가 스크라치인데 내가 한타를 줬으니까 지금 내가 그래도 1등이네. 아, 어, 그렇지. 너도, 너도 마찬가지. 동자대맨, 동자대면 아님, 미듐. 어, 그렇지. 미듐, 중요한 님 아님, 아님, 아님, 아님, 아님, 아님, 아님, 아아아아아지아아아아 허리가 허리가 안 좋으니까 혹씩 힘으로 치 반면에서 못치어버아이 내가 못 친다 내가 못 치아. 이안 잘라. 내가 못 친다 내가 못치 저따구 치고 있네. 음. 골프게 어려운 게임인 거 같아. 그날 그날 맞트 뭐 일상이 잘, 잘 맞고 어느 날은 뭐뭘 해도 되고 이러는데 어느 날은 뭐 해도 안 되고 어떤 날은 어. 뭐 해도 안고 진짜로 나 고필 어떤 운고 보고는 자날때다다돼나 쳐야 돼니다 Ready. <웃음> <웃음> 우 이백장 가. 이게가요 오, 가요 오, 가요 오, 나가요. 오, 나가도 오, 나가요. 오, 나가요. 오, 니 서... 아, 글서피다 바이네, 동 아, 니 <웃음> 아, 글리니. 니 어, 아, 글리니. 뭐. 네. 아, 글리니. 아, 아, 글이니 아, 글리 아, 글리니. 아, 아, 니 아, 글리니. 콜글 와이주든가. 짜증니 오? 밖에는... 이런 응. 어? 어. 어 형준이 포기했어 나도 포기해야 되나? 포기 좋은데? 자, 잠깐, 자 잠깐 뭔가 <웃음> 아렌로 오, 어, <웃음> 어, 저, 약간, 요우러 오, 조우러. 오, 조우괜찮조다 오, 조우 오, 어, 더러 오, 어, 오, 조우 오, 조우러. 오, 조우러. 오, 조우 조우러. 오, 조우러. 오, 조우 <웃음> 레디 성원일동 아아우다 똑바로 해보게 안헬 해보게 해보게 야 헬로우야, 헬로우야, 헬로우야, 헬로우야, 헬로우야, 헬로다야로 핑크기 아닌데 캔슬인데발표어요야 이제 고리한 나온다 동생야아 나가 I saw it. I saw it. I saw it. I saw it. I s 상지 그만 말지 가 내가 그만 모른다. 대기밖에 없다. 그기밖에 어, 없다. 어차피 <웃음> 어차피 햇놈이 한다. 어. 햇놈이 한다. <웃음> 야 형님도 내번는데 니도 두번 해야 될거 아니야? 형님 세고 이거. 오오 간다. 제가빵들 대한다. 아, 아, 저 서진이가 역시 얼렁이밖에 없다. 아, 아, 역시 히어로는 서진였다 <웃음> 12만 원이 된다. 역시 히어로. <웃음> 여긴... 야 동영상 돌아가고 있다 이거. 아이고 겠이되다 되겠다. 아니다 이거 이거 아 방금 이걸로 졌으면 와씨. <웃음> 네. 아, 이이상한군이 많이 가지고 하고 돼지도 않는. 그렇 아! 이거 치는데 아, 문어. 무슨 올라라. 사람 올라가라. 타다 타다 타다. 원리온튕기 이래 치 줄도 무슨 로어 대판이 됐겨 대판이 다안 죽는 게 영화다 는이 어, 빈디 어. 아. 어, 어, 어, 어 없네. 아, 어, 오래 없지. 비었나? 아니 약간, 아까 비가 왔다고 <웃음> 날씨 타나고 있잖 내가 찾았 오! 오! 오! 와! 나, 오. 오. 와! 우와. 우와. 와 대가리 기술인데 저, 저, 저, 네. 어 진짜 썼네요 기술 들어간 것 같은데 아 쪼땡띠아가 저 연두색 안에 넣어야 할것 같은데 또 칩샷으로 친다 연두색 안에 들어가면 일자 아이가 18m 정도 칩샷은 어, 어. 된다고 러프 어. 칩샷은 안 된다고 이거 그림이치하니까 전부 다 이단 그린 아니 이거 뻥크에서 칩샷을 치는 게어 있냐고 어? 굴린다마 야, 고러다어 내려. 다 야, 고 야, 고고다 야, 다다고리리고고 어? 내려라. 어. 몇 Ready. 도간지 <끝> 야, 진짜 자꾸 넘어가데 오늘 넘어가는 몇 번이고? 형드라마못를뭉 어떻게 그려면 돼? 어, 돼. 버기는잘한데 어... 오늘 제가넘어가게지만세 번째 드라이못를뭉쳐다고 다스러웠는데 아나고 안돼 우선 지나가아서아 절로 네 들어간 줄알았 아이템 쓰면 저나오신비인데 아, 네, 못보다 뭐저 죄송한데 저죄한데2 0짜리 누구 그 코에 점 찍힌 애가 는나 면주야? 없데 있으면 그걸로 안 끌어 버린 그러니까 <웃음> 아, 나둘나걸또나와 네. 와. 와. 대단하다 마구네 마구, 마구. <웃음> 아, 아 아, 그래, 그래. 까만 까만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아, 아, <웃음> Yeah. 아, 비틀리네. 이제 형준이한테 자리를 남겨줬네요.